어, 이 시간에 어, 어, 모두 다 일어나서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지키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물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재문설치와 각각 분에 기록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같이 배워들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철저하게 이제 저희 성도분들을 위한 강좌고 여러분이 팬과 노트와 성경을 준비하셔서 중요 부분은 줄치고 체크하고 암기하고 어, 기록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어, 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펜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어, 자꾸 써보시고요. 줄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 이 강좌는 저희 성도들의 어, 통독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석보다는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으로 어, 목적으로 하도록 하 어,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신명기 하면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이 한번 이게 지금, 어, 지금 엘레... 하대바림이라고 하는데요. 하대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이니라,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 있네요. 지금 여기, 이, 지금, 이 부호가 여기와 몸부가 여기와 엘레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엘레 해서 이것은 이런 뜻, 디스라는 뜻이고요. 어, 대바림, 어, 하대바림하문이 하시 이제 전관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는 그 말씀들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엘레 핫테바림 핫떼바림 엘레 핫테바림 핫테, 핫테, 핫테, 핫테, 핫테, 핫테, 핫테, 핫테, 예, 이것은 들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 이제 헬라어를 보면 엡실론하고 위가 같으면유발음이 나죠. 듀테 로노미온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듀테로노미온 다시 한번. 듀테로노미온 이거 이거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듀테로노미온 <듀테로노미> 예. 라틴어로는 리베르테우테로노미라고 어, 하고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어, 지금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자로는 신명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 기록 목적은 이제 지금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가난안 입성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치고 순정에 대한 상벌을 이제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권선징악이 굉장히 확실한 성경말씀입니다. 두번째로 가나안 입성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재 설명이 필요해서 모세가 한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모세의 설교가 지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애언과 축복 그리고 모세가 죽는 걸로 끝나는데요. 지금 이 장소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있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압 평지에 있고 그리고 요단강 저쪽에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그런 상태죠. 자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어, 혈기를 한번 부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설교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광야 생활을 회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 신명기 설명하고, 이제 개명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신명기 율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몇 장에 10, 10개명이 나오죠? 자, 신명기 5장을 펴놓으세요. 신명기 5장 지 펴세요. 신명기 5장에 10개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몇 장에 또 10개명이 나오죠?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는 틀려도 좋습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개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굉장히 어떤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지금 이제 세겜에 들어가면 에발삼과 그리심, 그리심산이 있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29장부터 30장까지는 모압에서 맺은 언약과, 저, 복, 언약과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은 제가 여러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다 읽어보기 원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의 다음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를 이은 다음 지도자가 예,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고, 자, 세두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 아마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이 2세대들 1세대는 지금 죽었고 2세대들한테 율법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신명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네,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네, 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저희가 본문 말씀에 선택한데 나왔었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광야 생활을 좀 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광야 생활을 해고 있는 성경을 좀 펴세요, 여러분. 선배을좀 표시고, 지금 이제 서론 부분과, 다음에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제, 지금 수령들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후에. 가나안의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8절 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다루면서 이부분 말씀드렸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보고가 맞았, 맞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은 무슨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여호수와는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두 지파, 경쟁적인 지파예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두 사람을 빼놓고는 어, 다 죽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번하셨냐? 자, 39절. 이제, 3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줘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심에, 어,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사실상 그 어떤 현상적인 것만 보고 판단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굉장히 필요함을 이스라엘 정탐군이 보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25절은 가데스바나에서 모압까지인데자 2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셨나니 다 죽었다라는 거죠. 누구 빼놓고? 요수와 갈래 빼놓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희수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친히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2장 26절부터 3장 29절은 헤스버랑 왕시온과 바사랑 옥을 치죠. 이 사람들도 아낙 자손들 같았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치고, 다음에 여단강 동쪽에 루우벤지파, 가치파, 문하세의 반지파가 거주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4장 1절로 40절에 이제 첫번째 설교 결론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이 지키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모세 선지자께서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이 입니까 사실 사실상 하나님보다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금송아지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죠?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권력 같은 게또 우상이죠. 자, 그러면 사장에서 한번 보면, 사장에 이제, 사장의 3절로, 3절로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장 3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발, 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발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고 26절 28절을 보면 26절 28절을 보면 자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29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도피성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 부분 한 읽어보도록 하시고 사실 그럼 이제 12장 탐구을 보는데 제가 보면은 크게 이제 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학설을 좀 보면 이것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학설도 있다라는 거죠. 숙어 람셋을 출발해 숙고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 끝에 도달해서 바이로드 앞에서 진을 쳐서, 홍해를 건너서, 수루광에 이르러서, 다음에 엘림, 도착해서 신광야, 다음에 신해산, 그리고 가데스로 가서 시비정탐. 군이 이제 가난 전체를 정탐하고 와서 보관하는 이런 형태. 에, 에 또한 가지 새로운 학설이 있고요 기존 학설은 이렇게 출입해 신해산이 여기다. 이, 이, 여기에서, 40년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이제 기존 학설입니다. 자, 안학자손 바사랑 옥, 바사랑 옥과 해수모랑 시온이 있는데, 이쪽 여당강 동편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해수모랑 시온과 바사랑 옥이 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아마 그 굉장히 이 사람들도 큰, 거의 난학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해서, 루우벤지파, 가지파, 문화세, 반지파가 이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자, 여러,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그, 가난을 차지해서, 땅들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예죠. 에돔도 에서의 후예고 모압반만은로수스의 후예고 미디엄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쨌든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민족은 원래 같은 조상에서 이렇게 나온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을 지그지그하게 괴롭히는 민족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로세 후예였던 거죠. 이건 정말 저희가 이것을 볼때좀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저희가 어떤 일을 할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해야 될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4장부터 11장, 4장 하반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명을 준수할 것을 들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여기 이제 4장 4장 44절 모세가 이제 선포한율법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십계명이라는데 5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을 저희가 5장 7절부터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펴십시오. 5장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 영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남는 것이나,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영상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사랑하고 내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생까지는 내로 겪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이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대로 안식을 지켜서 흥하게 하라 옛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십일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양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네문 안에 요하는 회개라고 앞도 걸어 두면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 너 같이 안식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1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 나니, 그러므로 내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너의, 여하의 여하의 너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1대로5 1모를공1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1게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지 14.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마땅히 지켜내는 야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님의 법 산상순을 보세요.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까지의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은 쩔이 가랄 정도로 훨씬 더센 법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 장에 보면 저희가 아까 읽은 법문 말씀인데. 6장 4절로 9절은 저희가 일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믿는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말씀에 푹 빠져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2절로 19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지금 담고 있어요.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와께서 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걸 또 반,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게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에서? 거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걸 그대로 지키는 게 지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출애국기죠. 자그 다음에 7장은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2장 2절로 7절은 저희가 꼭 읽어봐야 될거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2절부터 7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의지도 말 것이며, 또 무교병을 먹말 아니하며 제단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네능들을삼치할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라니, 그들의 자녀를 올며, 주상하며, 주상하며, 하사람 목소리를 치조각한며 주상하며, 주상하며, 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부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주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지금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몇년 참으셨죠? 가난족속에 대해서 10년 참으셨나요? 400년 참으셨어요 400년을 참으셨어요 400년간 기회를 줬는데 이 자들이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가 가냥하면 엄청난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이 거의 지,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8장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8장을 보면 자, 8장을 우리가 좀 11절을 좀표시겠습니다 11절로 11절로 이제 16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더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응, 내가. 내 물고 아름다운 을고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네 마음이 하여 있잖아, 예, 예,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네. 네. 아멘 저기 이부분에서 우리가 꼭 여호와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의 법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의 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폐역한 이스라엘이 이제 구장에 구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쭉 구장을 보면 이부분은 한번 시간이 걸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장 전체는 일제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아, 한 점씩 겨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의 마음은 그 내가 아는 바 안대와 나갔다 하니라 내게 대한 마음은 내가 말한다니 이르기를 누가 아는 자손을 의미 다하리오 하니라 오늘 너는 알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내 공의로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따하로 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여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라 여호와께서 이 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내 아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 일을 하시고, 기억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주쳐놓으세요 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곳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 0주4 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시하니 그 돌판의 책을은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통행자에 여호와께서 흔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군 언약의 두,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런 하늘 속키내려가라 내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 내 백성이 내, 내 스스로 복사하여 내가, 내가 그들에게 명한 옳은 훅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려고 만들었느니라 여호께서 또 내게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이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리를 말하여 그 이름을 <목소리> 천하에서 도망하고 <목소리> <너를> <목소리> 서로 그들과 <그들보다> 범위하는 <목소리> <험매한> 나라가 대대하시리라 <목소리>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먼저 너희가 너희는 여호와께 범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소가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줄을 떠나시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일 안에 여우와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낳아 그리 뿜어내야 큰일 져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와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롱에게 지가하사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부터 해도 아롱이를 헤엄치지 고 너희의 죄곧 하시게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리가 아까워 기운 아까워해서 여러분을 용케 하여서 덕목을 교환합니라여호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니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과 너희가 거하여 원하여 원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주께서큰위험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국에서 인도여신 주의 백성, 주의, 주의 기업을 마옵소서. 주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신그 백성의 이를여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사항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능력하고 그들을 미워하여서강해을 죽이려고 인도하여 계신다 만 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하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라 아, 대략 이제 이 뒤까지 하면 이1 0장 10장까지 계속 이제 모세가 이제 10개명을 다시 받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대략 한 40년간에 있었던 것들을 어, 즉 얼마나 이스라엘이 폐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래서 당부 말씀을 하죠. 11절부터 10장, 어, 10장부터 11장 12절까지. 다시 이제 먹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꼿꼿하게 곱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제2 쉐마가 나옵니다. 11장, 13절로 32절인데, 자,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네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의 영와를사랑하며 마을간 티비가 삼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쉐마를 여러분이 여기를 적어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자, 1쉐마는 신명기 6장 1절로 2 5절을다 적어 놓으세요. 2쉐마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제 3쉐마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며, 여기 한번 읽어보고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쉐마죠, 쉐마. 쉬마. 읽어보세요, 쉐마. 쉐마 자, 전번에 이스라엘 헬라 히브리어를 배웠던 분들은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쉐마죠 쉬마. 다음 에 얘는 이스라엘이네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쉐마 이스라엘 다 따라 읽어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쉬마 이스라엘. 어,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은 들어라 이 말은 순종어란 뜻이죠 오직 여호와는 한분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한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정의를 다 우리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지 이 말씀에 자 여기 우리 이제 신명기 6장 사제를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를 어 따오는데 오늘은 히브리어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죠? 여기 아까 읽었죠?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쉐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읽었죠? 쉐마 이스라엘은 아시겠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거죠. 여기는 뭐죠? 여기 여기 사실 점이 하나 있는, 홀렘이 있는데 에호바죠? 에호바인데 여기는 여호와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를 부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라고 읽었는데 자, 에호바 자 여호와죠? 여호와, 여기가 뭐죠? 엘로힘에 지금 복수형, 1인칭 복수형 어미가 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엘로헤 누라고 읽죠. 읽어보세요. 엘로헤 누. 엘로헤 누. 엘로 엘로 엘로 이 말이 뭐, 1인칭이니까, 1인칭 복수음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엘로힘은,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해석했죠 우리 엘로힘은 뭐라고 했죠? 우리 여우, 우리 하나님은, 에호바 에하드 유일한 하나님이라, 여호안니라 자, 에하드가 유일한 하나라는 뜻이에요. 에하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여기 다시 읽어볼까요? 엘로헤누 자, 시작! 엘로헤누는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고 에호바 에호바, 에호바. 에하드. 에하드. 에하드. 에하드 에하드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에호바는 여호와로 해석을 했고, 엘로 힘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헤누, 에호바, 에하드. 자, 쉐마 이스라엘, 에호바, 에호바, 엘로헤누, 에호바 에하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에호바 엘로 h e 에호바 에하트. 다시 한번. 쉬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 h e 에호바 에하트. 다시 한번. 쉬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 h e 에호바 에하트.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헤누 에호바 예하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헤누 에호바 예하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자자 우리가 한글로 한번 외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자 히브리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헤누 에호바 예하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 에호바 엘로헤누 에호바 예하예 좋습니다 자 오늘 뭐 공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해주셔서 즉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은 신명계 율법들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안 가르치죠? 12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면, 자, 택하신 에베 초수를 보면, 자 여러분, 자 12장 2절부터 2절부터 제가 7절까지 읽어 드릴게요잘 들어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다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우상들다 파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엄금의 법. 하나님이 사실상 우상숭배를 엄청 싫어하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죽은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1절에 나와있는데 죽은자를 위해서도 절대 애도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와 어디로 가죠? 죽으면 바로 어디 어디로 가요? 천국 천국과 지옥 지옥으로 아니죠. 가요. 예 사실은 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조상을 가상에 도 나타낸 건다 귀신들이고 악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한 건 분명한 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걱정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음식의 법이 나옵니다. 정결한 음식의 법이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이 법을 정결한 음식을 법을 때문에 시험에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모든 고기를 다 좋아하거든요. 상당히 이건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마 사막 지역에 위생시설이 잘 발달을 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고려하셔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사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저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웃음> 자그 다음에 11조의 법이 나오는데 어,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선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11조도 중요한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11조 드릴 필요 가 없다고 하는데, 11조는 꼭, 어,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11조는. 자, 그 다음에, 안식년의 법이 나오는데, 그, 안식년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하죠. 빚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좋음을 이제 대하는 법을 보면 12절에 1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채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예자이 부분에서 이제 그 안식년법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차트 수행에 대한 그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절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7.7절이 있죠.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3대 큰 절기가 있고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이 있고 7.7절은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고 초막절, 장막절은 아마도 예수님께 재림관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직분들에 관한 법이나 재판법 왕의 제도에 관한 법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 미리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자 재판법을 보면 16장 20절을 좀 보세요 심직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건대 말씀하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안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버린 거죠. 한국교회가 잘못됐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지금 한국사회가 위험합니다. 엄청난 지금 그, 그 모순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정부는 이것을 돈으로 많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난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부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법대로 정확하게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왕의 제도에 대한 법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히 예언을 하셨어요. 17장 15절부터 19절을 한번 19절을 한번 저랑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보죠. 17장 15절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이 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앙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명화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명화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외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법서의 진사물를 네, 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와 호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어긴 왕이 누구죠,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예. 자, 사실은 여러분이 큰 권위자가 될때 항상 여러분 옆에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의 규를 지키, 더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법적 군사적인 율법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피성과 증인에 관한 법, 전쟁에 관한 법, 살인할 때 무혐의에 관한 법들이 쭉 나왔으니까 이것들은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21장부터 25장까지는 가족법과 동족보호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장은 토지소산의 법이 나는데 26장 한번 가볼까요? 자 토지 소산에 대한 법을 보면 자, 자자 보면, 자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레아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 아레기를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일종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12절은 좀 줄을 쳐 놓으세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을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가 11조에 사용 용도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조는 사실은 이제 레위인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과, 성교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면 26장 마지막은 이제 그모세 이제 두번째 설교의 마지막인데 결론인데 결론도 똑같이 요 너무 중요하니까 16절부터 26장 16절부터 19절을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로그전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어, 그런즉 어,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에 뛰어나게 하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어 그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 아멘 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요 음.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한번 그 히브리 달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는 종결력이죠종결력 여기를 읽어보니까 니산이죠 한번 니산니산니산 니산. 니산. 니산. 히브리 알파벳을 아신 분들은 어, 알파벳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적혀있기로 이알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알. 이알. 이알. 이다음 얘는 시반으로 적혀있다 시반 시반 시반 여기는 탐무즈죠 탐무즈 activity, Expert, 네. 탐무즈 탐무즈 탐무즈 여기는 아브 아브 여기는 엘룰 엘룰 여기는 티슈리 티슈리 여기는 헤시반 헤시반 헤시반 예, 여기는 키슬레브죠 키슬레브 키슬레브 여기는 티벳 티벳 티벳 여기는 시바트 시바트 여기는 아달 아달 아달, 아달. 예자 지금 이제 여기에 간략하게 어떤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연관성이 나와 있고 여기에 닛산월은 뭐가 있죠? 6월 짜리 있죠. 대략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현대 달력으로 하면 닛산월입니다. 다음에 시반월에는 뭐가 있죠? 5순 짜리 있죠. 시반월에 대충 이때쯤 5월 한 중순? 예, 저희 지금 부활절하고 비슷하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활절은 여기 6월절라고좀 비슷한 때에 있고 10월에 이제 우리가 유, 그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티시루열에 뭐가 있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죠. 네. 여기 이제 친절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친절하게 자 지금 니사노레는 14일에 2월절, 15일에 무교절 7일간 있고, 16일에 초실절이 있죠.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자, 우리가 아마 금요일날은 우리가 금요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드리고, 주일예배는 우리가 힘을 내서 부활하려고, <웃음> 우리가 주일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는 아마 뭐... 수요일경에 유다가 배반을 한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아, 아, 않으리라고 우리가 사실은 확실,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한 정말 힘을, 뭐죠, 결단을 하려고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꼭 필요하다. <웃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반월에 오순절이 있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티슈리월에 일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15일은 장막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파을왜 불죠? 경고하려고 불죠. 회개해라. 12일간 우리가 준비해서 마지막 10일째에 속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는 모지만 초막절 금방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여러분 건기는 대략 어, 대략 아마 4월경, 니산월 한니산 중반 이후로부터 엘루럴중 중반까지 아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4월부터 8월까지가 건기고, 9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이 우기 초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줘야 밭도 갈고 파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쭉 지나가서 자 이때 니산월 근방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이제 수확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른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거죠 그러니까 티시리월 근방에 이른비가 내려줘야 되고 니산월 근방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곡식이 무난히 풍성하게 우리가 곡식을 곡식 무난하게 잘자라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시바논에는 밀수하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 있고 다시 티시를엘에는 이른비가 내리네요. 자자 자 27장 28장은 여러분 세계배에서 맺은 언약과 복과 저주인데 세계배에서 맺을 언약과 복과 저주죠. 우리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고 그리신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해라. 다음에 자그 28장은 너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권선징악이 확실합니다. 28장을 읽어보면. 이게 비슷한게 이제 자순종하여 받는 복은 레이기 26장 신명기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는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두려울 정도. 두려울 정도인데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길긴 하지만 길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28장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2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주셨으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내가 내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종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드레스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장승과내 몸의 짐승과 내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며 요하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그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애워, 나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므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사 내 땅의 때를 따라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진 자라고 너도 희생하였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나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성격이지 아니하여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응. 예, 계속 음, 이렇게 신발. 내가 아버지가 배이으로내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예, 일이 예, 여호와께서 저주와 불안과 천한 일해서 속히 환멸하실 것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긴 부분인데요, 여러분 축복이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꼭 따라 지켜 행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죠, 십계명의 말씀? 우상숭배하면 절대 안 돼요. 우상에다 업소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죽은 영혼을 많이 섬기잖아요. 다 아까 마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가 혹시 상가집에 가도 그 사람을 애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아, 내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말씀대로 주행해서 살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주행하면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구나. 두려움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가서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9장으로 30장은 자, 모합당에서 맺은 언약과 저주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모합당의 29장을 보시면요. 28장이 꽤깁니다 모합당에서 세우신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30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2절, 30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 시작. 너안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이이하기사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그 모든 그 백성,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장 11절로 2 0절로 이제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16절을 제가 특별히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내게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음.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31장에서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일곱 회마다 율법을 낭동할 것을 명령을 하셨죠.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31장 30절로, 31장 30절로, 지금, 33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와 축복인데, 이건 예언 말씀 같아요. 모세에게 성령이 이마에서, 이마에서, 그,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기 또한, 그, 굉장히, 굉장히 중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예언이든 어떤 그 노래든 주인이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모세의 노래에도 그게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여기에 이제 제가 그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모세가 33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한 것과 모세의 12집화 축복을 좀 비교해보면, 루우벤, 시몬, 레이는 야곱한테 저주를 받은 거나 다름없죠. 근데, 모세의 12집화 축복을 보니까 좀 바뀌었네요. 좋아졌네요. 루우벤한테는 인구가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자, 시몬은, 죄를 마시었나봐요, 시몬 지파가. 축복에서 빠졌는데, 이제, 이제, 게시록에서 다시 나와요. 자, 그리고 레이 지파는, 우린과 둠빔이, 여기 레이인에게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는, 이제, 그, 어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 있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 6자러면 여기 지금 누보산 정상입니다. 누보산 정상에서 저 요단강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가슴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자, 자 근데 저희가 가슴이 아팠겠죠? 저기, 열받아서 괜히 반석을 두번 때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너무 화가 나니까 혈기를 부리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34장, 10,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3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땅에서 보내사 바로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자 이것으로 저희가 모세 오경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혹시 다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